안녕하세요 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한이학 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요 괄사로 어, 우리의 건강과 미용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가지 괄사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음. 자, 괄사가 뭐냐면요 괄은 그 긁을 괄이에요 그리고 사는 괴질사 그래서 통 몸에 있는 그 병증을 긁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관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긁어내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 있는 통증이 있는 부위 그리고 경락이 막힌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긁어서 어, 기혈을 소통시켜주는 그 수기 치료법입니다. 음. 쉽게 말해서요, 우리 피부를 긁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액 순환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한약적으로 봤을 때는 막히면 통증입니다. 그래서 그 막힌 것을 뚫어주는 그런 작용이에요. 그래서 마사지나 뭐 부항 아시죠? 그 그런 치료법과 좀 비슷합니다. 마사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또 우리 한약적 봤을 때. 폐와 피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기 바이러스가 코와 입을, 통, 입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호흡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됩니다. 근데 이 괄사를 해주면 그 우리 몸에서 제첫 번째 방어 전선이 피부예요. 피부. 피부를 자극해서 면역력도 높아지고 또 피부랑 관련된 폐도 자, 이렇게 강, 강화시켜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세요? 그 감기 기운이 좀 왔을 때, 음, 그 때를 밀어주면 약간 그 다음날 그 감기 기운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마사지 경락 마사지 너무 좋아요. 그 경락을 따라서 마사지해주고 뭉친 거 풀어주고 어 이게 너무 좋은데 전신 마사지 할 경우에는 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사로 어 자기 혼자 할 수도 있고 가족들끼리 아니면 부부끼리 이렇게 서로 건강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법. 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릴께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타원형이에요 길쭉하죠 길쭉하고 여기 옴온패었어요 그래서 어, 이 갈싸기는 보통 이렇게 생긴 거는 얼굴, 얼굴 쪽을 좀 해주고요 또 이렇게 납작하고 네, 좀 네모 반듯하게 생긴 거는 전신 그러니까 뭐 등이나 넓은 쪽 있죠? 뭐 등, 어깨, 목 이렇게 그런 부위를 이, 이걸로 해주는데요. 어, 이 갈싸기는 옥으로 만들어졌어요. 옥으로 그리고, 그리고 얼굴 쪽 이렇게 갈싸해주는이 갈싸기는 그 물속 뿔로 만들어졌습니다. 음, 그래서 서로 재료가 좀 틀려요 그래서 그 재료는 또 다양합니다 어떤 거는 이렇게 수정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성악이라고 해서 코뿔소 그 뿔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원성 원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있는데, 요즘 파워 스톤 전시하고 있잖아요. 어, 그와 같은 그런 파워 스톤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진 갈사도 있어서 그 자신에게 맞는 그런 스톤을 갖고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것도 아주 갈사를 해주는 것도 좋겠죠. 음. 그래서 우선 그 옷과 어, 물소는 그 약재입니다. 하지만 요즘 예전에만 음식이 없었어요 약재가 아주 귀했고 그래서 예전에만 이렇게 옥가루나 아니면은 물속꿀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약재로 이렇게 섭취를 했지만 현재는 강물과 이렇게 강물 그리고 동물성 약재들은 잘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 말고도 아주 참 좋은 약들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또이게 재질을 좀 이렇게 한약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옥은요 동의보감에서 딱 보면 그 맛이 달고 성질이 평하다 그리고 독이 없다 그리고 열을 내려주고요 가슴이 이렇게 좀 답답하고 숨이 가쁜 거를 그러니까 치유합니다 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이 음, 물소 물소풀은요 어, 수우각이라고 합니다 자이 수우각은요 또약약류를 그러니까 약성을 분류할 때요 청열 해독약이에요. 그래서 열을 꺼주고요 그리고 해독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어, 이렇게 좀그 약재 성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어, 우선 그 미용 얼굴을 어떻게 갈사로 이렇게 관리해 주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하진 않, 않아요. 그냥 가끔 생각날 때, 아침이나 저녁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해주는데, 어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 아침에 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들 자, 그, 그 잠을 주무시면, 그, 밤새도록 우리 몸이요, 우리, 그동안 하루 동안 필요했던 몸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나쁜 독소들이 다 나가요 자, 땅구멍을 통해서도 나가고 또 가래로 나가고 어. 그, 그렇게 해서 아침에 가래침을 뱉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동안 이렇게 아, 나쁜 것들이 이렇게 가래침으로 밀어냅니다 몸 자체가 그리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좀 샤워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땅구멍을 통해서도 다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그, 얼굴을 씻기 전에, 그, 아침에 일어나면 좀 기름기가 있습니다. 나쁜 게 나와요. 근데, 그 때, 이 기름기도 있고 하니까, 아침에, 이렇게, 갈사를, 갈사기를 통해서, 얼굴, 어, 얼굴을 이렇게 좀 긁어주시는 거, 좀 중요, 어, 좋아요. 몸에 좀 좋고, 어, 주름도 없어지고, 붓기도 빠지고, 얼굴 혈색도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어,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반으로 나눠서요. 이, 여기 머리, 머리카락이 나는 부분과 이마, 이마 부분 이쪽 이렇게 발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경계선 거기서부터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귀까지 내려옵니다. 귀까지요. 앞을 볼게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내려와요. 저는 좀 사살하고 있는데요. 조금, 한 번씩만 하니까 조금 강도를 주셔도 돼요. 그리고 눈썹 쪽을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예. 그리고 눈을 통해서 또 귀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또 이렇게 내려오고요. 자, 이렇게. 귀로 모아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또 코에서도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리고 여기 인중이라고 있어요. 코와 입술 사이 이쪽 내려갈 때도 이렇게, 이렇게 귀 쪽으로. 올려주듯이 그리고 이꼬리 입꼬리, 입꼬리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올려주신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승장혈인데요 입술 아래 턱과 중간에 쏙 들어간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귀까지 올라가고 또 차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푹 파인 부분으로요 턱 있죠 턱선을 이렇게 해서 쭉 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반쪽 얼굴 반쪽도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차례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 차례로 내려와서요. 또 눈썹 이렇게 가고 얼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뒤쪽으로뒤쪽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코에서 이렇게 가고 또 여기 전 인중에서 기로 가고. 입에서 이렇게 가고, 자,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그리턱 한번 이렇게 올려주고 또 여기서 턱 이렇게 올려주고 귀까지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러 번 하실 필요 없어요. 얼굴은 이렇게 한 번씩만 이렇게 해주셔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두피 마사지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데. 여기 정중앙선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이렇게 우선 오른쪽부터 이렇게 머리끝까지 이렇게 빗질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빗질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 기 옆에 이렇게 머리가 깁니다 제가 이렇게 기쪽 기쪽을 이렇게 기 주변까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빗질 이렇게 빗질 해주시면 되세요. 이거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숙숙 빗질한다고 생각하고 귀 옆에도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그 두피랑 얼굴 자 마사지가 아침에 금방 끝났습니다. 자 쉽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신체를 어, 신체발가사하는 법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